인냐맨 로블록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괴물이 되었습니다 와와 안녕 리아야 미호야 꽉! 미호당 꽝꽝꽝꽝꽝 <웃음> 어쨌든 얘들아 꽝 인간들이 꽉! 살고 있는 도시를 꽉! 꽉! 엉망진창으로 꽉! 만들자. 꽉! 따라와 난 내가 공룡이 된줄 알았어. 꽉, 꽉, 꽉. 우리 괴물이야. 공룡이든 어쨌든 어, 다, 뭐, 부술 뭐, 다 부술 거야. 다 부술 거야. 나를 때리지 마. 다 부술 거야. 자, 그러니까 나무도 먹자 나무 나무 냥, 냥. 꽉. 꽉, 꽉, 꽉, 꽉, 꽉. 아, 나무 꽝꽝광광 음, 음? 다, 다, 다 나무 야다다다 아, 아, 그, 때려. 아, 그만 때려 애들아, 나도 그만 때려. 아! <웃음> 이게 뭐? 광. 안되겠다 10분 경험치 두배 구매 어? 어? 뭐? 현질이 답이지 어? 아들아 우리 좀 커서 보자 그리고 그꽝 광. 선인장 맛있쩡 맛있쩡 제일 맛있는건 인간인데 인간이 안보이네 광. 전봇대도 도시를 이렇게 파괴하는 거야. 우리가 괴물이 돼서. 음. 자 여기 옆에 난... 눌러 보면은 왕 소리도 낼수 있어. 그리고 보면은 옆으로 넘기면은 보감이 있거든. 맨 마지막에 엄청 큰 드래곤이 될수 있다. 와, 곧 다른 공룡이 나 때려. 네가 만만한가봐. 얘들아 이제 나큰 나무 먹을 수 있다. 캉캉캉 캉. 크롱 크 마시다. 아, 나차도 먹었어, 강강강 차도 미우가 자꾸 나먹어안 <목소리도> <목소리> 먹었어. 거짓말 치지 마. 거짓말 치지 마. 거짓말 치지 마. 거짓말 치지 도 거짓말 치지 마. 거짓말 치지 마. 거짓말 치지 마. 거짓 거짓말 치지 지지지 앞에 공룡 있네. 다른 공룡 발견. 넌 누구니? 어? 어나 황금 색깔. 어 괴물 오. 됐다. 얘 공룡이야 근데 괴물이야 이거 약간. 공룡이지. 약간 고질라 키우기 게임이라고 했는데. 오 트럭도 잡아먹었고 허수아비다. 고질란가 보다. 어? 어 저기 앞에 빨간 색깔 공룡 있는데 누구지? 어 모르는, 모르는 공룡이다 아, 아, 잘아 모르는 어 공룡이다 아 미호잖아 이거 아 모르는 잠깐. 공룡이다 아아 미호 공룡 야왜 깼세 <웃음> 아 뭐야 뭐냐고 맛있다 여메님 안되겠다 음. 나 빨리 성자, 나 성장해야겠다 빨리 오 여메아 나 엄청나졌어 아 그래? 여메님 어딨지? 여메님 보고싶다 이따 자연스럽게 보자 우리 만남을 추구하자 여메아 나 엄청 커졌어 나 꺼졌어? 음. 무섭겠다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소리야 앞에 만만해 보이는 공룡 발견. 잡아먹어야지. <웃음> 잡아먹어. 앞에 있는 공룡 잡아먹어. 잡아먹어. 오케이. 오케이! 이겼다. 이게 엄청 커지면 좋은 거구만 A few moments later. 오, 나 엄청 커졌어. 얘들아. Wow. 오! 뭐야? 저 앞에 있는 공룡? 야, 엄청 큰 애들 많구나 아직 건물은 못 부신다 건물을 빨리 부셔야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, 여기 맛있는 나무들 부시고요 나무가 경험치 많이 주는구나 오케이 나무를 부셔 부셔 부셔 와. 저기, 저기 마우스들이 좀 어떻게 해줄래? 너무 시끄러운데 <웃음> 너무 광클한 거 아니야? 알았어 <웃음> 음, 오, 맛있다 맛있어 미호야 어디 있어? 나 열심히 먹고 있어. 너도 트리케라토스야 물 달린? 응. 음 응. 많이 컸구나. 이거 클릭하는 거 아니구나. 근처 가면 알아서 물어. 응. 클릭 원래 근처 가면 알아서 무는데 네가 아까부터 클릭하길래. 야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어, 음. 저 앞에 누구 있다. 누구야? 어, 아니. 리아다. 네? 리아아, 조심해. 야, 야, 저러 안 가? 야, 야, 뭐 저러 내가 나 있어. 오. 오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. <웃음> 아이 응. 뭐 저런 애가 다 있어. 안녕하세요. A few minutes later. 꽝 지나했다. 어딜어딜 공격하시나. 꽝 꽝. 나도 엄청 부야. 포... 엄청 커졌어 얘들아 나도. 나도 이제 건물을 하나는 부셔먹을 수 있나봐. 어, 나 건물, 이제 건물 먹을 수 있다. 미호다! 나 아니야. 나 그럼 죽어. 어? 아이, 야, 리아는 왜 이렇게 성장했어, 얘가? 여맨이 지나갔다. 아, 나왜 이렇게 약해. 약해가지고. 누가 리아다!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아, 난 강해. 감미 이곳으로 와. 아, 같이 예? 좀 먹자. 구독. 아, <목소리> <감히> 아. <감히 목소리> 아 김대야공격가로 왔어. 여기 자기 구역이래. 오지 말래. 아, 김대한이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진짜 잘못했어요. 아, 때리지 마세요. 알았어요. <목소리> 여기서 안 먹을게요. 먹지마! 알았어 알았어 안먹게안 네, 네, 먹을게, 먹을게! 어? 또 먹어? <웃음> 아으절 <웃음> 그 <acabar> <는> <웃음> 카! 카! 카! 카! <웃음> 아? 카! 아?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몇번 얘기해! 아, 아, 아 이제 좀만 있 지나가는거야 멋진 모습으로 너네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아 됐다! 나도 지나있어 얘들아 <웃음> 나보다 센 녀석이 나타났어! <웃음> 와 이제, 이제 건물을 <웃음>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아파트를 부셔버릴수 있다고 와 나 엄청 강해져버렸어 나중에는 어, 저 배까지 어, 먹을 수 있겠지? 예, 예. 언젠간 저 배까지 먹을 수 있을거야 김리야 음. 이녀석 좀만 기다려라 안돼 한입에 삼켜주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은혜라니 <웃음> 너한테 빌고 빌었어 난난 빌고 빌었어 그때 One hour later. 자 여러분들 자 열심히 키워서 벌써 레벨 50까지 키웠는데요 아... 제가 현질을 더 많이 해서 다른 멤버들은 제가 더 강력해졌답니다 자 이제 진화한다고! 얘들아 나의 진화하는 모습을 잘 봐줘 간격! 과연? 엄청, 엄청 강력해질거야! 먹어 먹어 건물 먹어 그냥 먹어 난 엄청난 괴물이 될것이다 엄청난 고질라 자 아, 되자 괴물 되자 으아!!! 됐다!!! 뿡 오케이 와 엄청 쎄버버버버버버버 때리는 속도도더세진거 같고 얘들아 자 그러면은 저기 경험치 아레나로 와 저기를 점령해야지 경험치 더 많이 주거든 저게 레벨 73짜리 있어 야 우리 세명이면 가능해 레벨 73짜리 공룡이 지금 여기를 먹고있는데요 얘들아 빨리와 우리 세명이서 공격하면 가능해 빨리와 미호야 가고있어 우리 엄청난 고... 어? 리아니? 안녕 리아야 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 마, 때리지 마. 어 때리지마 나 가고있어 왔어? 미호 왔어? 아나여기아 이게 너야? 아. 어 가자 공격해 파란색 공격해. 공격! 얘들아 총 공격, 총 공격, 총 공격. 아저 파란색 큰 거를 잡아다 큰 거를. 얘들아, 피 없어? 공격 좀해 줘. 오케이. 야, 우리 점령했어 우리 거야 이제. 와! 뭐야? 빨리 안 나가, 안 나가. 내 거야, 내 거. 어? 이 쬐끄만 것들이. 도와줬더니. 야, 너랑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야, 거긴. 내 자리라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공룡 키우기를 해서 도시를 점령하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<웃음> 어 미호야 냠냠냠냠냠냠야김리야 <웃음> 절로 안가? 내 자리야 이 쪼꼬만개 이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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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 같은 공룡들이 엄청 많답니다. 기회 되면은 나중에 또 한번 키워 볼게요.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